k <목소리도> 가 네. 그래서 이거는이텐은 이분은, 이분은, 이분이걸은 이분은, 이데은 이분은, 이분은, 이전은하면은 이분은, 이분은, 이분은, 사분은이 이분은, 이분은, 이분은, 이분분